아이 손으로 인식하는 거구나. 부답장 답장 기다릴 이렇게인가? 아, 네, 네. 어. 아, 시켰어요. 어, 이번엔 오케이. 어, 찍혔어요. 이번에 다 들어. 이렇게. 게임. 하나 어서 아, 잘 안된다 이렇게 해놓고 오 신기하다 오 타나 널 지켜줄게 그래 그렇지 아. 아. 여러분 저는 절대 노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랑우탄, 우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멋진 캠페인을 참여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우탄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해요. 아, 잘했는데. 고득점이었는데, 아. 이렇 아, 우탄이. 다 지켜줄 수 있었는데. 사랑한다고 터라 <웃음>